네 안녕하세요. 저는 k b c 라는 p t 샵을 대표하고 꾸준히 선수 생활을 잔잔하게 이어가고 있는 정호중이라고 합니다.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오픈을 갑자기 하면서 다올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회도 1년을 쉬어봤고 지점이 늘어난 만큼 선생님들도 좀더 충원이 되다 보니 선생님들과 호흡도 맞추고 좀 실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저는 호점을 늘린다, 뭐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맛집처럼 우리 센터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코로나 때도 물론 문을 닫고 어려웠던 적은 있지만 선생님들이 기존 분들과 워낙 수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줘서 사실 뭐 엄청나게 힘들다 아니면 음, 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라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게 주변에 되게 좋게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지내는 걸 보신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중 이제 한 가지의 제안에 제가 이제 내밀어주신 손에 손에 잡게 되면서 이 요점을 정말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왕 하는 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장소와 제가 하고 싶은 수업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이 어 제가 트레이너면서 느꼈던 것들에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장점을 좀더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눈딱 감고 예,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안 하던 마케팅이라는 것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센터를 알리기 위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종 포털 사이트에 대한 마케팅 이런 거를 사실 관심을 안 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입소문이 나면 뭐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대치점을 오픈했었고 그렇게 지냈어요. 실제로 거기에 쓸 에너지가 있으면 차라리 현인들한테 카톡 한번 더 보내자 이게 저희의 마인드였는데. 지금 이사 온 이곳은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안 했던 걸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염두에 두지 않던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라 이제 주변에 잘하고 있는 뭐 선배님이나 아니면 동생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조금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씩 공부를 해서 해보고 있고요.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다할줄 알아야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태핏은 아직까지 이게 사업이라는 개념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대표로는 있지만 대표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세적수의 사람을 쓰고 저는 거기서 총괄하는 개념이 대표인데 저는 제가 아직까지 태핏에서 전체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수업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시스템을 구체화시키기보다는 자율적 책임자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할수 있을 때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제가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저도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주하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끔 저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이 일찍 나오세요. 그러니까 주 5일은 제첫 수업이 6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제가 억지로 나온다기보다 수업이 주 5일 다 6시에 있고 그리고 주 4, 5일은 거의 저녁 9시, 10시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제 생활을 하는 거고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제가 대표로 있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전에 본질은 제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해서 그나마 센터가 있고 대표라고 해서 기존 회원님들과 수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의 수업을 소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게 좋고요. 사실은 녹가나죠 일단은 이 구성 맞추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고 결국 못 넣은 머신도 있어요 못 넣어서 바로 지인한테 파 머신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 공간을 구상할 때부터 저는 물론 프리웨이트도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지만 모두가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빨리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위별로 운동을 다 시킬 수 있게 머신을 세팅하자는 라게 일단 제 목표였고 그리고 다행히 그를 위한 공간은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이 되었고 사실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좀 다양한 걸 좋아하거든요. 티칭으로서도 선수로서도. 그러다 보니 넣었고 넣을 때저혼자만으로 답이 안 나와서 이제 제 회원님 중에서 좀 그런 거를 센스가 있는 회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저렇게 막 수정하면서 한 일주일 걸려서 지금의 공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피 대치점도 오픈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판 없는 작은 1인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거마저도 제가 원해서 운영을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계기에 서 이제 지냈던 곳인데 고마운거면서도 부담이기도 한게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늘어나다 보니 아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수업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수업밖에 없으니까 그래 조금 회원님이 늘어나는 만큼 내가 고정지출을 좀더 투자하면 마음껏 수업할 수 있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태피 대치점이었고 다행히 그러다 보니 거기서 지내는 제 모습이 가치관이 맞았던 선생님들이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 나갔던 거고 그 당시에 자리를 잡아준 선생님들이 지금도 퇴피 대치점에 계세요. 그분들을 믿고 이제 제가 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그게 맞는 선생님들이 함께 일하자고 와주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레슨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간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고 우리가 함께 해줄게 라는 말들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의도와 다르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촬영 기준으로는 10분이 조금 넘어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쪽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레스나는 분까지 하면 더 인원은 많아지는데 이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회 회원님이 보셨을 때저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 이분은 저와 수업을 하고 있지만 보셨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성실히 수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PT를 학과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아, 우리 센터 선생님들 좋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좋아를 넘어서서 내가 운동하는 거 선생님들은 다 잘해 사실 이게 저는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치점에서 그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계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을 별로 갈 생각이 없던 학생이 대학을 가야겠다는 계기가 생겼고요 제가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보니 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고 이걸로는 인서울을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결국 인서울로 대학을 갔고 막상 대학을 와서 보니 제가 그렸던 현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운동하고 그건 계속 좋았고 입시학원에서 강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다시 공부를 해서 일반적인 회사원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제미래 모습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나마 그 짧은 인생에 몇 년이나 열심히 운동을 해온 내 모습이 비교했을 때 저는 후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계기로는 트레이너 할 거야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변에서 너뭐할 거니라고 물어보면 전트레이너할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제 삶이 돼 있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회원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시간을 주세요 였어요. 어설프게 대답을 할 바에는 회원님 죄송한데 이거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음 회슨까지 알아볼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아는 내용은 이 정도인데 혹시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든 알아봐드릴게요 이런 게 많았고 뱉었으니까 지켜야죠.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활성화는 안돼 있었으니까 집에 가서 뭐라도 찾아 봅니다. 노트북에 제 운동 영상과 회원님 운동 영상을 틀어놓고 일시정지로 멈춰요 그래서 수성사의펜으로 각도기에서 그려봅니다 이 사람은 왜 나처럼 안될까? 와이 사람 운동 잘한다고 라 다운받았던 영상들을 제거랑 또 비교해봐요 회원님 거랑 비교해봐요 왜 안될까? 하고 해박접어서 보고 모르겠으면 못 찾아서 보고 한 6개월, 7개월 하니까 모니터에 구멍이 나더라고요 모니터 이 거기에 선이 이렇게 생겨서 기스가 나던 게 하도 오래돼서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그 노트북을 버린 적이 있고 운동 레슨이든 스트레칭 레슨이든 이런 레슨을 거의 10년 중에 7년은 받은 t 같은데요. 최근에 대학원 다닐 때는 2년 정도 1년 반 이상은 무용을 전공한 선생님께 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 i r 두 분께 배우고 있고 선생님 r 따라서 외국이나 어디 헬스장 s 갈 일이 있으면 저분이 잘 가르쳐라는 말이 들으면 뭐 어떻게든 있는 대로 해서 온포인트 레슨을 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고 회원님들의 만족이 안들어오거나 뭔가 찝찝한게 있으면 은 나름대로 찾아보고 사실 그 과정이 쌓이다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거나 어떤 교육과정을 잘 밟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수로서는 삼십 들어서는 조금 내려오는 것도 현실이고요 평일에 5시간 이상을 푹 잡은 적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출근도 거의 매일 하고 20대 때는 그만큼 수업도 많지 않았고요 하고 싶어도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제가 거기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었고 대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인을 했다면 30대가 들어서고 결혼을 하면서 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쓸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어쨌든 되어 있으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에너지를 최대한 고르게 분배한다고 했을 때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대회기는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양에서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몸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일들이 왔었는데 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심할 때는 매달리면 떨어질 정도로 턱걸이 하나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져서 조금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으러 다닌 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운동이나 이 레슨을 매달 소진한 레슨의 수나 이런 걸한 번도 깎아 먹은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으러 갔다 와서 도 아무렇지 않게 레슨을 하고 가면을 쓴다는 느낌으로 제 운동 영상이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일 정도로 몸이 별로인데도 시합은 나갔고 사실 그 순간에도 그게 저한테 미래를 그린 거였어요 뭐냐면 어 성적이 제가 항상 잘 나왔다고 회원님이 많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합을 갔다 온 것도 갔다 와서 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제 성적이 관심이 없는 분도 많아요 반대로 제가 정말 그 센터에서 저랑 호흡하는 회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도 자주 보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동기부를 여 느꼈다 아니면 어 쌤은 정말 이런 모습이 난 좋다라고 하면서 선수로서 가장 제 기준의 커리어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 저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은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지인 소개도 해주시고 저는 레슨 님이꽉차 있지만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소개를 막 해주시고 여기는 가도 돼.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오늘 하루하루 미션만 성공하면 그게 쌓여서 어떻게든 미래에 힘든 나에게 뭔가 올 거라는 그런 조금 막연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게 미래를 그린 모습이라면 그리는 모습 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원은 원래 스포츠 과학으로 해가지고 생리학실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멈췄고요. 오픈하면서 멈췄고요. 작년에 대회를 뛰면서 대학원도 다니고 레슨도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대회에서 나름 제 마음에는 들었고 근데 두 번째 대회 때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그때 대학원을 휴학을 했고요. 휴학하고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고 대회를 하나 더 뛰어서 다행히 그 다음 대회는 성적이 좋았는데 그게 다 끝난 후에 들어 그끝 후에 상담을 좀 받았어요 가족 중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집 근처에도 이제 그런 상담하는 곳이 있어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 당장 가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사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는게 대학원이라 휴학을 했고 한학기만 쉬고 다시 들어가자였다가 지금은 여기 오픈까지 하게 되면서 무한정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도 얼마 전에 전화 주셨는데 언제 오니 해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각인갈 거고 쉴수 있는 것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대학원도 만약에 그게 지나서 재적을 당하면 재입학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자리를 잡고 네 아까 대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미션 석세스 그니까 러 수업에 쳐낸다란 개념보다 어~ 지금은 이제 순식간에 되는데 예전에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명단에 있는 회원님들이 운동을 멋있게 다 메모를 했었어요 십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죠. 제가 트레이너, 선수 생활을 한 10년 이상을 했고 트레이너 생활도 그 이상이 됐는데 지금 저랑 가장 함께 오래 하고 계신 회원님이 11년 차세요. 11년 동안 한 번도 주지 않고 저랑 했으니 해주셨고 제가 어딜 가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 연세는 저희 아버님보다 이제 많은, 그니까 그분이 40대에 저를 만났고 저는 30대, 2 0대 만났고 이분이 이제 50대로 넘어서 60에 다가가고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됐죠. 그 11년 차 회원님부터 저는 연차별로 회원님들이 다 있어요. 11년, 10년, 9년, 8년, 7년 친구들이랑 술, 술을 안 마신 지는 5년이 넘었는데 이 회원님들과 당장 어제 있었던 그분들의 딸 얘기, 자식 얘기 아니면 뭐제 고민거리를 얘기한 거는 바로 어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트레이너 생활은 그냥 회원들과 같이 늙어가 시절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목표는 이 분들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는 계속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 8년 이 회원님들은 지금 딸이 16살, 15살 때 저를 처음 봤는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가는 나이가 되어서 저한테 돈을 벌어서 PT를 받으러 오고 있고 사실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조금 이게 트레이너로서의 저 아닌가? 이렇게 쌓아온 거 미션을 성공시키면서 쌓아온 거 그게 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살것 같은데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수업하고 사실 이 수업이라는 게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님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철저히 제가 의리라고 생각해요 수업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수업에 들어갔을 때제 자세는 갑이지만 수업을 잡는 거는 회원님이시고 그래서 10년 뒤에도 어 모르겠어요 태피시더 지금 이두 두 개에서 두개 늘어날지 줄어들지 사라질지는 모르죠 10년 뒤면 제가 45인데 머릿속에 지금 딱 하나 그냥 그려지는 거는 그냥 센터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 모습? 뭔가를 보고 아마 저희 선생님들은 제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저 구석진도 혼자 쭈그리고 보는 이제 제, 고, 제 스페이스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10년 뒤에는 그, 그 10년 뒤에 저에게 필요한 뭔가를 찾아보고 있지 않을까? 어디 그 헬스장 어딘가에 앉아서? 그게 제 10년 뒤에 그려지는 모습이고 거기 옆에 제 와이프가 있겠죠? 뭐그 정도? 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은 당연히 감사하고요. 제가 10년, 11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10년 전에 저희게 PT 받았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뭐 실수도 많이 했고 오류투성이었고 그말한 것도 웃긴 거죠. 모르는데 배워오겠다고 한거 이미 지불을 하셨는데 그때 항상 어 괜찮다 열심히 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셨던 모든 회원님께 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 레슨을 받으셨던가 아니면 저희 태핏을 거쳐간 분들 중에 혹시라도 어떤 불만족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아쉬운 게 있었다는 게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에 만약에 다시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는 약속 사과와 약속을 드리고 싶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